알았어 알았어 이게 왜 자꾸 여기 흐르는 줄 알았어 아니 자 평소 먹을 때는 여기 뭐 흐르거나 묻을 일 거의 없거든요? 근데 알았어 이게 보통은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돼지국밥 냠냠냠 밥 먹고 싶은데 고기만 자꾸 떠져 오늘은 돼지국 고기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응. 돼지국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밥이 왜 이렇게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밥에 국물. <웃음> 아 이로 아재가 다 됐나?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먼저. <웃음> 한공기! 반공기는 아니지! 지금 이게 두공기니까 한공기를 바았습니다 아! 더 아, 보드건요. 아, 건더기가 많으니까 먹기가 엄청 불편하네. 난밥 먹고 싶은데 자꾸. <웃음> 자꾸 고기야. 그럼 밥을 더 많이 넣으면 되지. 알았어, 알았어. 이게 왜 자꾸 여기흐르는줄 알았어. 아니, 자 평소 먹을 때는 여기 뭐 흐르거나 묻을 일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알았어. 이게 책상에 높아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먹잖아. 이렇게 해서. 그러니까 여기 다 흘릴이 없어! 근데 여기는 높아서 그러니까 국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질게 여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거야. 근데 또 책상을 낮추면 음식이 잘안 보이잖아. 일단 그냥 먹겠습니다 안 흘리게 잘 먹어봐야지 뭔가 만족감이 폭발입니다. 폭발. 요즘에 서 만두. 왕만두 먼저 먹. 육즙이 제대로 살아있네 공심이 많 굉장히 진한 고춧가루 맛! 살짝 짭짜름하면서 음! 음, 맛있다! 듬뿍 넣어도 될것 같아 그리고 안에는 여기다가 부추를 넣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! 어, 이제, 이제 비주얼이 약간... 호불호! <웃음> 갈리는 비주얼인데 맛있습니다! 아마 먹어본 사람들은 호불호가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어? 뭐야 저게? 뭐야 뭘 뭔데 저렇게 다 섞어?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? 근데 이렇게 한번 해 먹어보면 자... JMT 깍두기 국물도 넣으면 JMTG 아닌가? JMTGR 어. Okay. 잘 먹었습니다! 이건 뭐 그냥... 잘 먹었습니다! 맛있게... 잘 먹었습니다! 음. 여러분들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!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!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